어, 신정 서포트에는 그 가지돌기에 있는 그런 신경분들을 얘기하는 건최고기라고 해서 이렇게는 아니고 오니까그 축돌기에서 가지돌기가 나는 거요 가지돌기. 바로 그네요로고 뭐, 뭐, 네. 네. 네. 그걸 얘기어 저희 초등에 많이 간단히 지는데 말이집이 말이인 있는데 마이집은 말이더라. 뭔가 이렇게 마이집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음. 그, 마그집 I 는 h i n 아 I'm 가서 t s u 뛰어 I'm not sure. I'm not 해 u 그 e 서그 not 이 u r e I'm n 이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그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여운 귀여운 귀여운 어여운 귀여운 귀여운 어여여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탈북한 상태에서는 NA 플러스가 안으로 유입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이란 말이이는 그 NA 플러스의 기능이사용는거에요런게 탈북으로 사용하고, 이거를 이라고 하고, 어, 이런 상태에서의 전의를수기 전략이라고 설명을 이라고 하는 거요 아, 너무 정상이네요 모양 되는데, 여기, 그옆 올라가는 여기 부분을 살있보요 여기까지 현실적으로나는 내려 여기 분을이렇하고 올려보면 이비릿하알아보 마이오 5만 있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h 대라고 하고, 음. 그리고 그에퀸필라인트가 있는 부분, 여기를 아이 d 라고 하고, 여기. 음. 음. 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이오신의 이, 그 길이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네. 음, 여기까지를에이라고 해서 안대랑 어두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안대라고 하고, 어, 그런 다음에 네, 안대에이